분양가를 낮추거나 지원금을 주며 계약자를 끌어오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고세기지구에 짓는 주거용 오피스텔성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투시도 일단지는 현재 공동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구매 프로모션은 가전이나 가구를 여러 명이 함께 구매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법을 오피스텔 계약에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지는 굳이 다른 계약자를 모아오지 않은 계약자일지라도 선착순으로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분양한 이 단지는 당시 513가구 모집에 1852명이 접수해 평균 3.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미계약 물량이 다량 발생했다 첫 분양 당시에는 7억 4,400만 8억 6,300만 원 전용 면적 84의 분양가를 적용했지만 이번 공동구매 이벤트를 통해 분양가를 5억 9,900만 7억 6,200만 원으로 낮췄다. 분양가가 이를...